일단 이렇게 하고. 자, 또. 또 어디 돌려야 되는 데 있나? <웃음> 또 돌릴 때 있는 건가? 이렇게 찾아보긴 해야더라고. 안 그러면, 어. 마스커트! 여기에 마스커트! 어! 키다! 열쇠가 있네? 반짝인 열쇠! 요게또 여긴가? 이쪽은 아직이야. 그러면 반대쪽 한번 가볼까? 서서히네그러나요 <러니>? 우리 그냥 느긋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요? 느긋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들은? 난 너무 힘든데. 더빙하는 나는 어쩌니. 이제 된 건가. 이제 들어가서 자도 되는 거지? 피아노네? 일단은 자는 게 먼저 같아요. 어. 아, 위치 저기 있구나. 올라가는 저기구나. <웃음> 왜 침대가 안 보인다 했어? <웃음> 침대 가는데 안 보였어. 어? 여기 아닌가? 오르거리다. 아 여기가 침대구나. 침대다. 잠깐 쉴까? 네. 완전 회복됐다. 어? 자는 것도 아니야? 어? 무리하지 말고. 요거 아닌가? 뭔가 다른 데를 가야 된다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에이. 어... 에프라 기억해내. 3년 전에 기억을 기억해내야 돼. 넌할수 있을 거야. 에프라 넌할수 있어. 기억해내는 거야. 올라가는 거였나? 오, 맞아. 올라가는 건가?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 고민되는데? 아닌가? 일단 저질러 보자 일단 가보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보고 아니면은 빠꾸 빠꾸 빠꾸, 빠꾸. 난 모르겠다 집으로 렛츠고 <웃음> 문제는 지금 말하는 건데 내가 말하니까 그 캐릭터의 대사를 뭐를 해야될지 기억이 안나 뭐로도 <웃음> 고난이 다가오고있다 근데 너무 귀여워 이거 오 찾았다 오 잠깐만 난... 여자였나 여캐야 캐였나 그냥 어, 이거 낭캐로 해야겠지? 원다노워라 아웅짱 아훈짱 잘 지냈어? 아훈짱이 아, 아 여자구나 얼마면은역해였어 그렇구나 수고했어 어디까지 힘들었겠네 응 고마워 하지만 이 다음 위한 좋은 경험이 됐어 그렇구나 다행이다 편히 쉬어 우리 무리하면 안되고 아니야 뭔가 부두에게 거창 끼친 것지만 난 괜찮아 아다노아르는 뭘 할까 아직 어린애니까 그래 다들 고정한거야 아, 그렇지 않다고 키도 조금 켰어 켰고 어리다는건 마음 쪽이야 에? <웃음> 뭐가 그 그게 좋은 점이라 할수 있는 거지만 그거 칭찬하는 거야? 물론 정말 아 맞다 러브 컷장도 돌아올 거래 에? 정말로? 그쪽 조금 걱정인데 <웃음> 하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어 로봇카도와나노아처럼 많이 돌렁대니까 에? 뭐, 둘다뭐 사지, 지내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괜찮다니까. 어떨까나? 음. 바꾸! 집으로 탈출. 또, 이번에. 그럼, 다음 산업화다로 가볼까? 그래서, 산호바다가, 여기냐, 저기냐, 알 수가 없다. 일단, 지, 가보자. 일단은, 여기가 아니고, 밑으로 가서, 여기가 산호바다였나? 어 맞다. 오케이. 난다, <웃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 자, 그럼, 다음 은 이쪽에서. 뿅! 와 제, 제, 죄송합니다. 앞을 못 봐서 어라? 아! 왔다 놀았지 아닙십니까? 아, 미효짱지 들어오셨군요. 응, 방건전에야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보고싶었다만입니다. 아, 그것보다 선배님 보셨나요? 에? 어느 선배? 어이, 미효라. 이건 난좀 바꿔야겠는데. 찾았어? 새거 선배?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아, 이쪽이 아니, 선배님. 아니, 못 봤어. 아, 아니, 못 봤어. 그렇습니까 오, 와다노라 돌아왔구나. 네. 아, 선배님, 어디로 가신 겁니까? 요즘 그것도 꽤 가득해져서 혼자서 행동하시면 위험한데. 정말이지? 그 멍청이 빨리 퇴전해자 그러죠 아! 워다나나 씨! 만나자마자 잠깐다 저희 선배 찾으러 가야음 응, 조심해 가히잘 있어 야 정말 그래도 귀여워 이더트 그림체 좋아 나 진짜 이 그림체 좋아해 해조제스 그림체 너무 좋아 이렇게 그랬지 난 그걸 다시 이걸 도란건데 어떻게 할수 없는 걸까? 나 진짜 이 그림체 너무 좋아. 세이브. 빠빰. 빰빰빰. 보금도 좋기도 하고. 어, 모여있네. 아, 씨, 이것도 문제다. 아, 또 여캐야. 여캐 너무 심하다. 이걸 뭐 어떤 목소리나. <웃음> 아물 한잔만 마시고 합시다 아 힘들어 분명 <웃음> 이쪽이야 아니라니까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다들 뭐하고 있어 응? 와 와다노 와라 돌아가다 아 와다노 와라? 어머 아 와서 다들 오랜만이야 저기 저기 들어봐 와도둬라 지금 범어짜키라고 있는데 분명 이쪽에 있겠지? 에? 아니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겠지 에? 어디든 상관없어 에? 냥 에? 분명 이쪽이야 아까 여기서 뭔가 빛낸 거 봤다고 잘본거 아니야? 난 보이지 않았는데? 일초에 너의 감은 전혀 도움이안 되니까 됐거든! 안 되거든? 어, 원한적이라 하자면 안 되지? 어, 뭐? 되거든! 엄청 되거든요와 다들 사오지 마. 보물찾기를 하는 거야? 응! 바다는, 바다는 보물의 세계에 분명 좋은 걸 찾아낼 거야. 이런 애, 때, 이런 네 때문에 저는 찾을 수못 거지만, 난잘 먹었거든? 있어. 있어, 있어, 에헤 달듯 사이 좋네. 그래서 길막 하는 거예요. 길막은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어, 누구 집이지? 뭐 어, 왜? 예? 여긴가? 여기, 어. 그렇네 혹시 걱정이야 괜찮을거야 뭐라도 로봇콘 우리 딸이잖아 그렇지만 아니 그렇지 저기 오랜만이에요 체리블루에 시터 도로로 도로로 씨. 어라 어머 와다노야 돌아왔구나 네 힘들었겠네 겠정어드니 음, 뭐랄까 여러가지 선각했어요 그랬구나 바다에 세계란이 적겠다. 나는 바다에 나가면 죽 없어서. 당시도 참와다노와는 놀러 갔던 게 아니라고. 아마 그랬지 우리 딸도 바깥생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러고 보니 여기 오기 전에 러브카 만났어요. 어, 엄청 많아요. 개 많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 저기 두명 나와요. 두 이제 두 토끼 이제 지상에 있는 쪽이랑 이제 예전에 여기 부모 나라. 이제 예전에, 과거의 공주 두번째, 첫째의 공주였나? 있어 하여튼 어, 나, 이거는 나밖에 그나마 나, 나야 나 그나마 한 거야 나 이거 3년 전에, 4년 전에 했었어 이거 나 혼자 어라? 정말이니? 다른자리가 있니? 어, 남녀로 가를 수밖에 없... 음, 없어 네,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들었지? 내가 말하는 대로네 하이야, 저 걱정하고 있었어.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 너는 괜찮았니? 어느 도중에 무슨 일이라든가. 네, 특별히 일은 없었어요. 음, 그래, 다행히. 그 녀석들 요즘 가게 저서 어디서 들어온 건지 재건 안에 치면 사건이 있었어. 맞아, 저건 위험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곤란해. 네, 그거, 그 이야기는 그쪽에서 조금 들었어요. 저기... 역시 상황 심각한가요? <웃음> 음... 그러네. 감각한것지도 아무래도 그쪽에선 길을 보여주냐는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 뭔 거야, 정말. 길 떠오는 기주제 토끼구나. 와다 놓아라 보라는 거니? 네. 괜찮아. 그리 심각할 생각 필요 없어. 다소 침입을 있다고 해도 이쪽에생길거가 있어. 하지만... 그것도 그것을고치기에 너가 있는거지니? 그러니까 괜찮아 자신의 가정 맞아 난 너에는 이 바다의 마법을 가장 잘들으 마녀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힘낼게요 그래 그래 상황이 다 보내지면 여행이로 가고 싶은걸? 그렇다면 바다 위로 가볼까? 그거 첫날 가고 싶어 눈들시겠.. 눈들겠다 <웃음> 내가 더이들어 내가 더이들어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어 내가 더이들어 살려줘! 어, 달, 다들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야 생각보다 더 큰일 났다고 들었으니까 도로즈 키우고 싶다 아하. 음, 하지만 다들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야 네 여기 있는 도로즈가요 근데 이제 가재지만 역해지.. 역해긴 하면서 반대로 여기다 킹.. 운신받 이게 다 흥터가 있어요 그만큼 커요 다음은 성으로 에? 어? 무슨 소리지? <웃음> 아 나가 죽을 것같이 <웃음> 저쪽에 들려왔어 에스고드니 근데, 나, 목이 가면 갈수록, 요, 목이잘될 때가 있어. 즐기는 에디프산. <웃음> 어, 근데, 그만큼, 어 괜찮긴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얘들아. 아, 어댑치 발견. 어다느라 뭔가 저쪽에서. 무슨 소리일까? 일단 가보자. <웃음> 기다렸다고 애들아, 너애때 애들 태블줄려고 내가 사 왔어. 고마워 하라굿 그거 세이브. 크긴 한데 그만큼 귀엽더라고. 큰 겜모에 겜모이긴 해. <웃음> 별의 바다 음, 진짜 별같이 나구나 별이네 진짜 여기 어디 하늘에도 별, 딱바닥에도 별, 모래도 별 이야 정말 신기하군요 어, 맞아 별거사리, 오 어, 되네? 오 불거사리도 싸울 수 있네 RPG 게임이야 그것도 야 레벨 올릴 수도 있겠다 반. 경험치는 200, 허, 200개 2 0 경험치 와한 번에 많이 주던데? 이거 초반에 올리면서 가야겠다 이거 200, 200개 경험치 준다는 거는 그만큼 세지기 때문에 애들이 스토리상 애들이 세지니까 싸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림체 진짜 배경화면도 좋고, 스토리도 괜찮아요. 거기다 그림체도 좋고. 자, 내가, 어, 이건 좋더라고, 정말. 해저제스 쪽에서 만든 건데, 재밌더라고, 그만큼. 어, 어쩔 수 없어요. 저의 레벨이 되어야 합니다. <웃음> 불쌍하지 마,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다. <웃음> 심해 문어. 아, 너무 귀여워. 그때 귀여운 걸 죽일 수밖에 없어. 스토리상 이기려면은 죽일, 수, 레벨을 올려야 돼.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레벨 9면 충분히 됐어 가자 더 이상 확살을 죽이면 안 돼요 이걸 여기가 아니야 밑에구나 길을 방해하지마 길 방해하면 죽일거야 방해하지 말라고 죽기기 싫었던 말이야 왜 길을 방해 불쌍한 문어 왜 길을 막아갖고 왜 죽음을 택하지 살려줄래 했더니 <웃음> 길막지마 어지 길막지마 어지길 안막으면 무사히 오케이 막지마 길만 막지마 요난 회복상이야 10% 회복 제가 두개를 했는 게 뭐냐면은 한개는 그거예요 하코라는 게임이고요 두번째는 두 해세정원인데 아아루인앞해도 이야기도.. 네 찾아보긴 했 건데 우선 그것도 찍어드릴 거예요 찾아보긴 해야 돼 나도 기억이 나..아직 안해본 게임이어서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두개 했어요 근데 나도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두 개를 했어요 타코라는 게임이랑 원정색키라고 있어요 그 게임도 했었지 그리고 이걸로 하는 거지만 <웃음> 아, 아 와달라시 크림다 후, 아, 선배님 진정하세요 확살 학살, 확살이다 아무래도 뭔가 일이 터져 나못네 어, 무서워. 아, 또 복주한 거야? 영서, 영서 못해. 이 바다의 풍기 더럽힌 놈들, 전부, 전부 다, 학살이다! 어이, 헤리카징징해 닥쳐. 아, 질려 죽여주마. 아, 분노 징징이아닙니다 큰일이야. 빨리 막아야. 아하. 와, 이게 더이 들어? 아, 목기껏 캔슬, 다음 월에 있는 캐릭터가, 이거다. 메모카, 홍교, 나하야해리카 진짜 힘들어, 더빙 하기 때. 이거 이럴 때 빡쳤을 때. 생각나는데 빡쳤을 때, 더빙 한거 내가 그때 힘들어 했어. 빰빰빰빰. 야, 이겼다! 경험치 200 10 찍었고 그... 헤리카 씨, 진정하세요 응? 어 응? 내가 왜... 아, 헤리카 선배! 저시 들어오셨군요! 어... 또 망쳤다 오우, 기억이 안나 어... 어떻게 된 거지? 또... 내가 저지른 건가? 그래. 혼자서 행동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다 선배님. 응 음, 미안. 녀석들이 풀길래 그만 이시기. 대단하네아또 틀렸죠. 목소리가 바뀌어간다 또. 헤리카씨 어? 아다돌아 돌아온거냐? 네. 저기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녀석들은 수가 많았던걸. 제외하면 별 문제 없어. 안좋은 브루시야. 세상은 만나게 되면 머리가 머리에서 피가 섞어치니까. 이 따라 무서워. 나는 내가 내일 힘들다. 미안해 와다노랑. 하지만 너가 도와서 다행이야. 이걸로 도석들 도둑 체크게의을 막아낼 수가 있어. 나는 그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나 아, 서로 싸우는 건 싫어. 나는, 그만, 이걸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나는. 으, 그게, 그럼 내가 편할 것 같아. 으, 너무 힘들에 이게 더 힘들어. 흐, 어떻게 이게? 대왕가원나노라라 빠밤, 빰, 빠밤 하나는 뱀장어. 하나는, 곰장어 보다. 곰장어랑, 뭐, 소라게? 뭐지? 모르겠다. 에잇. <웃음> 잠을 별로 못 잤어. 안 돼, 안 돼, 조신 똑바로 차려야지. 일단 내가 했으니를 제대로 해놔야. 그래, 이 바다를 위해서. 저 짱, 뭐냐.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아 이게 더 힘들다 아세요 전합침 전합침 전합침 좋은 아침 와도 놀아 잠을 잘잤니응잘 잤어 다들 어느 성으로 가자 어 혜신의 성인가? 오랜만인데? 그렇네 조금 긴자 되는걸? 응? 어? 아그 건준이 항상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니까 약간 이상해 메모커트 창 하지만 이상해 정말 자, 그럼 서서 가볼까? 예! 알았다! 라저. 어? 왜 너말 라저죠? 당신 말왜 라저죠? 정말 궁금하군요, 카미상 당신이 라저를할 줄을 몰랐어. 알겠어, 가니 라저를할 줄이야. 나 어떻게 또 마녀 까먹었어? 아, 씨 이거 또 까먹었는데? 바보바로 버티고 있지만, 뭔가 생기기 힘드네, 바다쓰군 그런가요? 마치 쌀금은 같은데? 그런가요? 애초에 난 물에 있을까지 않아서. 그,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저 혼자 와도 된다고. <웃음> 먹고 싶은 거 어쩔 수 없잖아. 아야, 때리지 마세요. <웃음> 폭행제를 제포합니다, 당신. <웃음> 그로마키씨! 아닌데 크로마키 시대. 어라? 완노 알아 잘 지냈니? 색감은 아, 마녀다아 어, 보복가 정도 벌써 이쪽으로 오셨군요. 응, 음, 하하하, 빨리 와서 쑥세이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군요. 죄송해요. 모처럼 왔었는데 저희는 지금 나가봐야 해서. 아, 혜신이 손가는 거지? 나도 따라가도 괜찮을까? 진심이야? 에? 오 괜찮지만 정말로! 야후! 거기 한번가보시단 말이지 네 거기서 그러므로 기지대 아주 자주 이야기하니까 아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아 다행이네 하하하 아까부터 뻔히 아야 그러니까 왜 자꾸 때리세요 어쩌다 뻔히 나무에 저기, 달피 우리도, 응, 받지 사용하러 다행이야. 으응. 그럼, 가볼까요? 알았어! 네. 하, 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어, 어떻게 모기, 먹이, 그나마 모기꺼 캔슬이 나왔다. 해색 정원도. 그나마 해색 정원이 나왔어. 여캐는 적, 그나마 이것보다 적었어. 내 기억상에는. 이게 그나마 적은, 많은 거고, 그나마 적은 게 회색 정원이었지. 그 다음, 와, 그거였고, 모키코 캔슬이 었고 아, 여기였나? 기억이 안 난다. 여기가 성이었나? 뭔가, 어, 맞어 성이다. 어 찍었어. 와, 잘 찍었다. 그리고 위로. 야, 역시 나다! 아직 기억 속에 몇 퍼센트는 남겨있었구나! 역시 잘했어요 우리 FD! 아이고 잘했다! 가기 전에 저장!